사용하고 있는 붓들이 있는데 오늘 세척이 날이라 이동을 해볼게요. 화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브러쉬 크림저가 원래 사용하다는거 그리고 로번에 미샤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들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세척을 합니다. 그러면 세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빈 용기를 준비를 해주세요. 세척액을 넣어주세요. 그다음 여기를 넣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세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럽진 않아요. 왔다 갔다 그번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쪽은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이렇게 뭔데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몇번 브러시를 세어을한 다음에 아무래도 파운데이션 브러시니까 따뜻한 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까지는 접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브러쉬를, 나무 브러쉬들을 세척을 하고 이따가 고정하는 거를 도록하겠습니다. 도록 기아 이런 거좀 치우고. 여기엄마 약간 설정이 있어요. 설정, 설정예. 무서워. 저는 이렇게 한번 잘라려합니다 우리 딸이 오늘 수박을 골랐는데 옷에 흙까지 묻히면서. 그래서 제가 옷을 빨았거든요. 그 어차피 빨아야 되는 옷이요 오늘 있어요. 처음 입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 오늘 처음 입은 거거든요. 빨아놓은 거거든요. 새 거. 이거 씨 없는 수박 2호랍니다. 코스트코에서 지금 한만 삼천원 주고 샀는데. 뭘 걷어. 별로 안 익었다. 껍질이 너무 두껍 우리 딸이 너무 잘못 골랐습니다. 껍질이 요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두껍습니다. 내가 맡긴 게 잘못이겠죠. 근데 익기는 잘 익은 것 같은데. 왜 엄청 바라보는 데 어, 근데 이게 너무 껍질이 두껍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들어온 무게에 비해서 정말 아깝군요. <웃음> 말을 진짜 못해. 이거 너무 크다. 안 내용물이 너무 없네. 전화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어찌 이렇게 수박이 두껍냐. 아우 쓰기도 너무 힘드네. 아우 더워. 어? 저 그냥 주세요. 먹은 거에 저도. 맛을 봐야죠. 오 어, 진짜 달아요. 진짜. 차를 안 먹고 가면두시간 걸리잖아요. 뒤로.. 그럼 뒤로 도나? 의정부 쪽으로 가면 금방 가니까 여리내비가 자유 로 쪽으로 응 지금 저희는 초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빠 출연하고 싶다그 했잖아 내 직진. 지하도로 주니 집이세요? 어할수있 찾고 있는 거야? 뒷자리 엄마 고상하신 어머님입니다. 맨날 나오시죠? 어 먹구리 엄마입니다. 먹구리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출연하는 그 먹구리 엄마입니다. 날 씨가 추워졌어 먹는 거? 다 제가, 어